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파였다 시작은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친구에게 건다는 게 그만 엉뚱한 번호를 렀다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아빠? 아마도 내딸 현정이와 비슷한 또래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괜히 내딸 같아서 핀잔을 준건데 아빠 바보 나눈 안보이잖아 순간 당황했다 아장애 있는 아이구나 엄마 요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올 거야?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고 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 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 미안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마치면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 끊어.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됐다. 애가 실망할까 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건가. 까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온종일 마음이 충전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다. 아까 잘못 걸었던 그 번호. 여, 여보세요? 침묵이 흐른다. 여보세요? 저,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음.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언급결에 아니에요 사실 애 아빠가 한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날때부터 눈이 안보여서 아빠가 더 곁에서 보살피다보니 아빠에 대한 장이 유별나네요 아네 괜히 제가 혹시 신뢰가 안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 바빠서 오늘도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아 참애 이름은 지연이에요 박지연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여보세요. 어, 아빠야. 에, 지연아, 뭐해? 아빠 왜안 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어,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아,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빠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아. 미안, 두번만 자고 갈게.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해버렸다. 진짜지? 꼭이다? 두밤 자면 꼭 와야 돼? <웃음>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단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 할수 없어. 이틀 뒤에 간다고 했다니까.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라며 안심시켜줬다 이틀 뒤 이젠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 울먹이네 지연이 목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 엄마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 보러 와야지! 아빠 사랑해! 얼른 와! 알았지? 가슴이 번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엄마 좀 바꿔줄래? 엄마, 아빠가 바꿔달래. 전화를 받아든 지연이 엄마는 미안하다며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 사실대로 말하고 전화 걸지 말랬는데도 저런답다 그말에날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안좋아서 제안을 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지연이 좀더클 때까지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될까요? 네? 네? 그럼 안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요 지연이 몇 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1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클 수도 있을테니까 제가 1년쯤이라 통화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될까요? 네? 그게.. 쉬운게.. 아닐텐데요.. 제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한해한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좀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연이 엄마한테 더 부탁을 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와 통화를 했다 아빠! 동그라미야, 네모야.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기차는 얼마나 길어?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안쓰러워 더 자상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은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곤 했다 그렇게 한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연이의 가짜 아빠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 지연아 왜? 저기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아빠 아니란 거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 하늘나라가 그, 그래?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 이제부터 더이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동무처럼 통화하면 안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를 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맹인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엔 너무 아쉬웠다. 비록 지연이가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날인데. 선보러갈 때보다 더 신경 쓴것 같다. 졸업식장에서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왠지 쑥스러웠다 잠시 후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에서 나오는데 단박에 지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지연이만 눈에 들어왔으니까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지연아 축하해 그러자 갑자기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엄마도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 나를 꼭안놨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을 주인하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에 그날 알게 되었다.